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것으로 온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저는 이규철 안수집사 어, 부인, 이오셉, 이 에스더, 이 다니엘의 엄마, 진수연 집사입니다. 2004년도 12월쯤에 어, 왔어요. 그리고 어, 16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신앙생활하기 전에 어, 저 상태가 어, 우울증에, 대인기피증에, 그 다음에 어,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맛보고 어, 정말 낮은 마음이었고 어,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어, 그런 상태에서 제 친구의 소개로 어, 빛의 자녀 교회를 왔어요. 그때는 대학년 학교였죠.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는 상태였어요. 그리고 너무 가슴이 꽉 조여와가지고 살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. 이런 상태에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됐죠. 그때 저녁 집회였는데 8시부터 시작하는 저녁 집회였어요. 그때 담임 목사님, 김혜미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시원한 걸 느끼게 됐어요.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주지 않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뭔가가 있구나.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.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. 그리고 이 뭔가를 꼭 알아야겠다. 그때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분을 알게 시작했죠. 처음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왔어요. 근데 그때 새벽 예배는 어 달랑 3명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랑 이규초 입사님들이랑 다른 어떤 한 분? 많으면 한 4분? 뭐 5분? 한이 정도? 그리고 그때 기도했었어요. 이 자리에 정말 100명 이상의 새벽 예배가 들여지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.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, 근데 이제 단임 목사님만 딱 이제 오신다 이러면 갑자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, 저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단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저랑 이제 3명만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, 근데 지금은 단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어, 100명 이상의 새명예배가 어,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어, 정말 어,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목자일을 하고 있는데,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고, 아,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도 있었고, 좀 낙담될 때도 있었고, 그다음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었고,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. 음, 그럴 때마다 이제 이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너무 더잘 알고 계시잖아요 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면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도 분명히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는 있어요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그 다음에 좋은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.